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프니르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프니르산은 원대륙의 9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으로 시내 정원이나 마법의 땅에 있는 몬스터들보다 상위 몬스터가 출몰하며 나차시 침공이라는 단체 미션 컨텐츠와 이프나 유물을 강화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컨텐츠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마법의 땅에 연결된 길을 이용하는 방법과 세력본부에 위치한 나차시 증표상인에게 수락할 수 있는 퀘스트를 통해 주문서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포탈지에 한 번만 도착하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공간이동서를 사용하여 포탈을 열수 있어요. 나차쉬 증표 상인에게 받은 주문서를 사용하면 이프니를 공중섬이라는 장소로 이동되며 여기에도 나차쉬 증표 상인이 있고 긴급이동석이라는 포탈이 있으며 해당 포탈을 이용하여 이프니를 산에 있는 다른 세개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해당 장소는 1시, 6시, 9시에 위치한 이프나 추모비, 기갑변기 지부, 이프나의 날개로 저장되는 포탈지이며 일일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를 수락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공중섬으로 포탈을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표 상인이 있는 장소는 평화지역이지만 포탈을 통해 나오는 장소는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처음으로 이동해본 지역은 이프나의 날개라는 장소이며 포탈지 앞에 있는 NPC를 통해 일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퀘스트의 내용은 나차쉬 r 을 10개 파괴하라는 것이며, 보상으로는 3개의 나차쉬 증표 상자를 받을 수 있고, 상자는 개봉하여 나차쉬 증표를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특이하게 계승자 레벨에 따라 획득하는 수량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차시 증표는 아까 만난 상인에게 아이템을 구매하는 재화로 사용되며, 이프나의 유물을 강화하는 재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퀘스트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나차쉬의 아른 뒤쪽 언덕을 올라가 보면, 어머니의 정원이라는 장소가 있으며, 해당 지역 인근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쉬운 편이에요. 나차쉬의 알을 파괴하는 방법은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을 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리젠이 되는 시간이 짧은 편이니 여러 장소를 이동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는 알을 파괴하는 게더 빠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온실처럼 생긴 어머니의 정원으로 들어가보면 다수의 나차쉬 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일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적대세력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퀘스트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NPC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지역은 이프나 추목이라는 장소이며, 아까와 마찬가지로 포탈지에서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퀘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는 주간 퀘스트예요 퀘스트의 내용은 이프니르 산의 동물을 200마리 처치하는 것과 뮤다시를 20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주간 퀘스트라 그런지 일일 퀘스트보다 많은 10개의 증표상자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퀘스트 몬스터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을 지나 아래쪽 언덕에 동물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프니르 산에는 나차쉬 침공시간을 제외하면 평화시기가 없으며 몬스터들도 상당히 강력하여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혼자 진행한다면 아마도 몇마리 잡고 빵 한번 먹고 몇마리 잡고 빵 한번 먹고를 반복하면서 몇시간 동안 고통받게 될거예요 이프니르 산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버프가 있는데 잠재능력 개방이라는 것이며 해당 버프는 장비 점수가 낮을수록 능력치가 상승하여 사냥하는 것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어느정도의 효용이 있는지는 실험을 안해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필드 몬스터지만 고유한 스킬을 사용하며 공격력도 강력해서 한방에 훅갈 수도 있어요. 스무마리를 처치해야하는 유다씨는 정의 등급의 몬스터이며, 다양한 스킬을 난사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침묵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딜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귀찮아서 그냥 연속소기로 딜을 한다고 하면 어! 소리를 내고 누이 여신 옆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퀘스트를 혼자서 완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볼게요. 이번 지역은 기갑병기 지부라는 장소로 포탈지에서 NPC를 통해 주간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퀘스트의 내용은 이전 퀘스트와 마찬가지로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이며, 강한계시자 200마리와 정의계시자 20마리를 잡아야 해요. 정의계시자는 이름에 명시된 것처럼 정의 등급으로 혼자서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냥 주간 퀘스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프니르산의 몬스터들은 신의 정원과 마법의 땅에 있는 몬스터들처럼 공격과 방어에 대한 특성이 존재하여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종류가 있으며 활딜의 경우 주술사에게 많은 추가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몬스터들에 비해 잡기 수월했어요. 그리고 몬스터 사냥으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증오의 주머니, 나차시의 증표, 피묻은 나차시 비늘을 획득할 수 있으며 증오의 주머니는 비숙련 기준으로 노동력 120을 소모하여 8골드 정도를 획득할 수 있고 피묻은 나차시 비늘은 이프나의 유물을 강화하는 아이템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돼요. 따라서 피묻은 나차시의 비늘이 잡템처럼 생겼다고 상점에 팔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퀘스트를 진행하여 습득한 상자를 열어보면 계승자 레벨 39를 기준으로 증표 15개를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증표를 사용하여 상인에게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아이템 품목에 있는 것들은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한개를 사면 매진되어 내일 다시 리셋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많은 품목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들은 이프나의 유물을 강화하기 위한 이프나의 운명, 지혜 용기 그리고 운명 돌파석이며 돌파석을 제외한 것들은 경험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강화제 개념의 아이템이고 돌파석은 단계를 올리기 위한 아이템이에요. 이프나의 유물을 강화하는 방법은 캐릭터 정보창에서 목걸이 위에 있는 이프나 유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인내는 방어고 용기는 무기, 지혜는 장신구에 사용할 수 있고, 일치되는 장비가 아니라 다른 장비의 먹이로 사용하면 상승하는 경험치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경험치가 최대치에 달성된 것은 돌파석을 이용하여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삼성까지는 1단계를 올릴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1단계 돌파석과 피 묻은 나차쉬 비늘로 상위 단계의 돌파석을 제작하여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상승시킨 이프나의 유물은 일정 등급에 도달하면 추가 능력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전체 등급에 따라 세트효과까지 받을 수 있어서 캐릭터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지만 경험치를 상승시킬 때 루루 상점에서 판매하는 이프나의 마법 구슬을 함께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어요.